안녕하세요 평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AMD의 신 CPU 세자는 리뷰할 예정입니다 어, 성조님 AMD가 언제 새 CPU 냈어요? 나는 근시초문인데 혹시 그게 DDR5 쓴다는 그거? 는 아니고요 <웃음> APU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에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CPU인데요 이전 세대는 르누아르라고 불리고 여러분도 많이 사셨죠 4350이나 4650뭐 이런 제품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5000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온 거죠 5600G MD는 뒤에 G가 붙었으면 안에 내장 그래픽 코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에이 생존님 실망인데요 이거 어디 쓰라고요 음 나름 의미가 있는 라인업입니다 이전 세대 르누아르는 솔직히 말해서 내장 그래픽 성능은 뛰어나고 CPU 기본 성능도 괜찮았는데 외장 그래픽을 달고 쓰기에는 어, 캐시가 너무 적어가지고 게임 프레임을 제대로 못뽑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죠 생방에서 뭐라 그러니까 야 르나로는 그냥 거기에 그래픽카드 달 거면은 그거 팔아먹고 뭐 3,300이나 아니면은 뭐 5,000 빼서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꽂았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주렁주렁 설명했으면 세잔은 다르겠네요. 네, 세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조금 재미가 있을 겁니다. DDR5 쓰는 시표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이 세자는 어떤 CPU인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짧게 보여드릴게요 루나드는 젠2 기반이고 S3 캐시 4메가다 근데 세자는 젠3 기반 그러니까 5000 시리즈 CPU 기반 5600이나 5800 그런 거 기반이고 S3 캐시는 16메가 아까 얘는 4메가 8메가 8M, 8메가인데 16메가 두배 많다는 거죠 똑같은 코어로 비교했을 때 요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영상 보셨으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부터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인텔 11500이 UHD 750이라는 게 달려있어요. 내장 그래픽으로. 그리고, 세잔 5600G나 4650G는 내장 그래픽으로 동일한 게 들어가 있는데, 배가 7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오버워치 정도 돌렸을 때, 프레임이 얼마나 나온지, 오버워치 높은 모션 기준입니다. 루나르 한6 0프레임 나오고 세잔도 한6 0프레임 나옵니다. 둘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똑같은 베가 7이니까. 그리고 인텔에 11500은 37밖에 안 나와요.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실질적으로 그 베가 7은 1030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D, D5 버전으로요. 하여튼 거의 90%에 다다른 성능을 보여주는데 근데 UHD 750은 1030의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오버워치 높은 옵션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CPU다 롤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롤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1 1 5 0 0은 100프레임에 최소 70정도 나와요 근데 세자 5600은 성년이 거의 두배가까이 차이 나는데요 180인데 180네 거의 두배까지 차이 나죠 최소 프레임도 100까지 유지해주죠 롤 풀업에서. 어, 세자는 뛰어난 롤 머신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젠3가 어, 롤에서 프레임이 엄청 잘 나오는 거 아신 분다알 겁니다. 5600. 엄청 잘 나오죠? 5600X. 근데 그거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똑같은 배가 치려 하더라도, 루나르랑은 다른 거죠. 아까 L3 캐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롤이 L3 캐시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입니다. 배그도 그렇고. 그러다, 저, 로스타크 이런 것도 L3 캐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즐겨하는 MMORPG나 AOS, 뭐, FPS, 이런 애들께, 이런 게임률은 대부분 다 L3 캐스팅 영향 크게 받는데, 그것 때문에 세자는 확실하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더라도 똑같은 내장 그래픽 코어를 가지고 있는 루나르보다는 이런 프레임이 좀 나오는 저사양 게임에서는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임이라 봤자, 피파, 롤, 어버워치 카트라이더 정도가 다예요 카스도 뭐 옵션 좀 타협하고 할 정도로 그리 좋은 그래픽 카드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 됐든 게임에서 약간 더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3200 기본 삼성 메모리에속대의 기준이고 또루나르 장점이 그 인텔 알파이브는 다 있죠 뭐 있습니까? 레모버가 잘 된다는 거예요 4000까지도 쉽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세자는 그거보다좀더잘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인피디 패브릭 1대1 기준입니다. 어,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옛날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11세대는 이제, 기어 1 유지하고 하려면은, 3733이나 3800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 놈들보다, 그, 거보다는좀더 높은 수준의 오버클릭 가능하기 때문에, 램 오버하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장 그래픽이 그 시스템 메모리를 빌렸어요. 빌렸기 때문에, 이대역폭에 한계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걸 좀더 속도를 높여가지고 받쳐주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레모버 하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폭이 더 벌어집니다. 오버워치에서 겨우 3프레임 밖에 안올랐는데 인텔 11,500은요. 근데 세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올랐습니까? 15프레임이나 올라갔죠. 루나르도 10프레임 올랐습니다. 꽤큰 폭으로죠. 롤도 마찬가지예요. 롤막 40프레임 오르고 맞죠? 둘다 거의 40프레임 올랐잖아요 근데 인텔거는뭐 20프레임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요런게 있기 때문에 레모바 하면은 아 이거는 뭐 인텔 11세대가 내장 그래픽으로 비비지는 못하겠구나 라는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장 그래픽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두 번째 영상 뭐였어요? 아, 두 번째 영상 짠다고 힘들었는데, 그, 열 가지 화면 분할 영상이거든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 이건데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데, 이 영상은 하단에 있는 요것들은 메모리 오버클럭 했을 때 기준의 프레임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기본 3200 메모리일 때 성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성조님, 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이 4650G는 4200이고, 그리고 5600G도 4200인데, 왜 3600하고 5600X랑 11500은 3600을 하셔야 한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인피니트 패브릭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구조상 1대1로 4000 이상 오버해줄 수 있는 거는 4650G랑 그리고 5600G 정도만 됩니다. 나머지 들은 이거보다 더 고클럭을 올릴 수 있지만, 인텔 11세대는 기어2로 변경이 돼야 되고, 5600X나 3600은 인피니티 패브릭이 2대1로 변경이 돼야 메모리업을 더 높게 할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아 일단, 그렇게 바꾸면은, 맴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게임 프레임이 뒤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이 3600으로 찍어준 것보다, 4500원 찍은게 프레임이 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 올릴 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3733이나 3800까지가 한계입니다 3600, 5600X, 11500 노멀요 뭐 특수한 보드에서 4000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뽑기온도 좋아야 되고 보드도 좋아야 되고 그 랜도 아주 고수율 내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버클럭에서는 약간 불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가 들어갔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히 5200G 같은 경우에는 4500도 들어가는데 내 나름대로 적정 수준까지만 올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버클럭 궁금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했는 거안 했는 거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결과 값을 이 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은, 루나르는, 3060TR을 썼을 때, 새우툼 77, 토타로 81, 배그 127 정도로, 아, 이거 뭐, 그래픽카드 단가 치고는 프레임이 좀안 나와요. 뭔 얘기냐면은, 당장, 라이젠 3600에, 그래픽카드 똑같은, 3060TR 달면은, 이다 같은 그래픽카드 단가거든요 프레임 차이가, 배그에서는 막 거의, 36프레임? 그리고 3타로에서도 3프레임 새우튬에서도 6프레임 정도 차이 나요. 퍼센티드 따지면은 이게 꽤큰 폭이거든요. 여러분은 뭐 얼마 차이 안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뭐 8% 어, 5% 이상 와 이거는 얼마야 20, 30%? 20%? 뭐그 정도 좀 차이 나네요. 꽤큰 폭으로 차이 나죠. 근데 세자는 어? 어, 세자는 그래도 루나르보다 훨씬 낫네요. 그리고 라이젠 3600보다도 좀 좋네요. 라는 걸볼수 있어요. 맞잖아요. 똑같은 그래픽카드 달았을 때. 일단, 배그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삼타로에서는, 와, 4프레임. 4프레임 큽니다. 5 정도 더 올라갔죠. 그리고 최후 틈에서는요 진짜 크죠? 얼마더 올라갔습니까? 30프레임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게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라이젠 3600보다도 좋고, 루나르 4650G보다도 더 좋은 게이밍 프레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또, 5600하고 비교하면 그렇네. 5600하고 비교하면은, 배그에서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롤하고 배그는 뭐라 그랬죠? L3 캐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라이젠 5600X가 L3 캐시가 5600G보다는 2배가량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프레임도 그렇고, 최저 프레임, 최저 1% 프레임, 그것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래픽카드 탈 생각을 있다면 5600X 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제 스팀 고사양 게임 같은 거 GPU 한계가 먼저 오는 그런 게임들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은 발적화 게임에서는 s 3 캐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5600X랑 5600X랑 차이가 큰데 최적화가 잘된 게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은 너무 고사양 게임이라서 어차피 GPU에서 한계가 먼저 걸리는 그런 게임을 한대, 할 때, 뭐, 디비전2라든지, 새우툼, 삼타러, 뭐, 어세신 크리드, 레드, 레드 리뎀션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고사인 게임. 그런 거할 때는, 둘이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 배그, 뭐 이런, 최적화 좀덜된 게임 할 때는, 어, 확실히 5 6 0백스가 좋구나. 자, 그럼 우리가 또,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인텔 i5-11500입니다 이11500 같은 경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11500이 내장 그래픽이 있고 5600G보다 싼데 이걸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하실 지모르데 자, 잘한 비교해봐요 일단 배그에서는 어? 11500이 좀 좋네요 역시 배그 인텔 게임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 산타로나 아니면 세우튼보면 은 산타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뭐 1프레임 차이니까 솔직히 거의 차이 안난다 봐야 되겠죠. 오차값이에요. 새우템에서는 오히려 세잔 5600G가 똑같은 상용유권 TI 넣었을 때더잘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싱글 성능도 비슷하고 멀티 성능은 세잔이 10% 정도 더 높아요. 시네벤치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고 c p u g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 1 6 0 0을 가져와도 멀티 성능은 세잔이 더 높습니다. 싱글은 얼마 차이 안나고 게임프레임도 거의 똑같은 비율로 차이나요. 그다보니 1 1 5 0 0이랑 5600G랑은 게임의 성능이 그래픽카드 달았을 때 비슷하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CPU 순서 성능은 5600G가 조금 더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결국, 그냥 선조님할 얘기가 뭔데요? 가위를 한번 봅시다. 5600G는 32만원. 11600은 31만원. 만원 차이면 당연히 5600G 가는 게 맞고, 11500을 일부러 여기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11500은 확실히 가성비 괜찮거든요. 27만원이니까. 27만원하고 5600G? 5만원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이거 5600G보다는 11500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웃음> 왜 그러냐면은, 보드 값이 문제예요. 얘는 560 보드로 써야 제대로 된 사용 가능해요. 심지어 560 보드 중에서 프로포 정도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에서 차이가 납니다. 5 6 0 0 g 는뭐 쓰면 되는데요. 560 써도 돼요. A560 써도 얘는 커버됩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전력 소비량이 낮아가지고. 여기서 한 4만원 차이 날 거거든요. 34만원. 프로4랑 A560 뭐 터프야 아니면 터프보다 밑에 거 써도 커버되니까. 결국은 요1 0 u 에서 가격 차이 나는 걸 코스 란이 뭐다? 커버를 쳐버리는 거예요. 보드에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는. 어. 내장 그래픽 있는 CPU 사가지고 어. 일단 지금 그래픽카드 너무 비싸니까 또최굴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죠 모든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랐거든요 전보 좀 타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래픽카드 달았을래 할때 루나를 가면 좋은 행동이니까 아니죠 프레임 박살나는데 라이젠 3600은요 얘는 내장 그래픽카드가 없어요 못써 어 그러면 나는 그좀싼 인텔 11500 갈래요 11500은 H 510보드 이런거 넣으면 재성능못 냅니다 H510보드 중에서 전력소비랑 얘 풀로 버텨주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B560 쓰다보면 결국 가격은 세잔은 5600G랑 또이 또이 합니다 근데 CPU 성능도 세잔이 좋고 내장 그래픽 성능은 세잔이 거의 막 70% 가까이 좋아 그럼 뭐 가야 될까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 카드 다 쓴다고 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선택점이 생긴거예요 그게 세잔의 의의입니다. 이제 루나르는 내가 절대 그래픽카드달 거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세잔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클락잖아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세잔 같은 경우에는 4,500까지도 먹히기 때문에 더 높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PU 성능 격차가 벌어진 걸 좁힐 수가 있어요. 레모버하고배틀그라운드 보겠습니다. 배그는 캐시 영향을 많이 받지만 메모리 오버 영향도 많이 받아요. 이제는 이제 11500하고 세잔하고 어떻습니까? 역전됐죠. 11500보다 세잔이 조금 더 그래도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물론 최소 프레임은 11500이 약간 더 좋은 건 맞는데 얘오버클럭은 3733이 한계점이라 볼때 세잔은 비달 메모리 쓰면 은 4500, 4400도 그리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뭐 4000은 그냥 누워서 코파기 정도로 대충 집어넣면 그냥 들어가요. 그다보니 여기서 게임에서 프레임 차이 났던거 거의 따라잡아버리거든요. 아 물론 세오툰도 이제 반대로 따라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자 11500이나 11600과 5600G는 게임에서는 또이또이에요. 그래픽카 그러니까 달면 안 달때는 세잔이 더 좋고 작업에서도 세잔이 더 좋고 아 이거 11세대 너무 까는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11세대는 사실상 실패작이라서 그리고, 루나라고는 확실히 세잔이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좋고요. 근데, 성준님 5600X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 인정할게. 아이씨. 터타로나 세호툰 같은 이런 고사인 게임에서는 5600X랑 비교해도 5600G 세잔이 밀리는 게 별로 없는데, 베그나 롤, 그리고 로스타크, 이런, 이런 굿게임 있잖아요. 이런 게임에서는, 어, 확실히 라이젠 5600 x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픽카드 달 생각이 있다면 5600 x 사는 게 맞아요 다만 존버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5600G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룬아라보다 조금 더 좋은 CPU를 살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것도 맞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 차이 평균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계산도 다 일일 이 해놓고 결론을 내렸어요 가격도 확인해보고 결론 5600G와 11500의 게임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 오버를 레버업을 안하면 마이너스 1% 차이로 11500이 앞서고 오버를 하면 은 0% 완전히 동일한 솔직히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1600을 가져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인텔 i5에 비해서는 솔직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텔 i5 11세대는 현시점에서는 아 H보드에서는 제대로 된 전력제한 해제도 할수 없고 그리고 음, 메모리 오버, 오버도 불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발열도 심해가지고 쿨러도 조금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하여튼 다양한 면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적으로 5600G가 인텔 i5 보다는 유리하다 그리고 서로 그래픽 하다 했을 때 게이밍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온다 내장 그래픽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5600G가 좋고 하지만 5600X 보다는 5600G가 확실히 게이밍 성능이 낮아요 특히 배그, 로아롤 같은 거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저런 정도의 저런 종류의 게임을 한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존버할 생각하지 말고 5600X 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래픽카드 달아쓰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당장 그래픽카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존버 좀할 거고 나중에 고사양 스팀 게임 위주로 한다그랬을 때는 세잔의 구매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생각합니다. 고사형 스틱 게임에서는 3060 Ti 기준으로 3,4% 안팎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3080 정도 쓴다 그러면 5600 가는게 맞을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한 10%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5600G는 그냥 내장 그래픽 사용하고 작업용도로 하고 캐주얼 게임을 하기에는 충분히 지금 가성비적으로 나쁘지 않고 보드값이 싸지니까요 경제사 대비 나쁘지 않고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CPU 순수 성능도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다 왜? 젠3 기반이니까 다만 처음부터 그래픽카 달고 쓰실 거라면 세잔을 선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존보형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한가요? 제 영상 보고 비슷한 느낌이 드나요? 물론 이걸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를 보고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어, 충분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6600XT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바 빠이빠이.